이제 It's July 13th 그 다음날입니다 6am 오전 6시 그 다음날 아침에 된거죠 밤새 지켜봤을까? 어디 볼까요 The new elephant group appeared and Stella portrayed them 자, 새 elephant group B 예, 나타났어요 그리고 Stella는 다가갔어요 그들에게 여기서 댐은, 아까 물이었잖아, 그죠? 댐. 음, 네, 그룹이니까 이제 코끼리들, e l e p h a n t 가 되겠죠? The e l e p h a n t 어쨌든, 다가갔어. 엄마는 지금 없는 상태잖아요. 근데 무리가 있어. At first, 처음에는, 자, 여기 이제 연결어들을 잘 보세요. 처음에는, I thought, 생각했어 요 I thought that they would not let Stella in their group 처음에는 나 어떻게 생각했어? 생각했다는 동사 뒤에 동사 뒤에 대시면 얘는 접속사 대시고 생략 가능하고요 뒤에는 완벽한 문장 주어, 동사, 목적어 뭐다 있어요 자, They would not 뭐 하지 않을 거다 Let in, 끼워주다라는 소리예요 스텔라를 그들 그룹에 그들 집단에 끼워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그러나 but I was wrong. 내가 틀렸습니다. An elephant. 한 코끼리가 probably the oldest female allowed Stella to become part of the group. An elephant. 코끼리 한 마리가 아마도 누구냐면 가장 나이가 많은 암컷. 그러니까 할머니나 뭐 이렇게 되겠지. 가장 나이가 많은 암컷 코끼리인데, 일것 같았는데, 그 코끼리가 allowed, 허락을 했어요. 목적어 스텔라 l l a t 목적어로뭐모가 되는걸 그래서 스텔라가 되는걸 뭐가 되는거야? part of the group. 그 그룹의 일원 그 그룹의 멤버의 의미죠? 일원이 되는것즉 allowed는 허락하다 뒤에 목적어 뒤에 목적어로 to를 쓰는 애죠 allowed 때문에 to become 이에요 즉 뭐야? 허락해서 그 그룹의 파트가 되도록 했다는 소리에요 허용했다 allow this t e l l a to become part of the group. 일부가 되는 걸락겠다 The other elephant. 자, 그한 elephant, an elephant 를뺀 나머지란 소리야. The other elephant. 치에요. The other elephant. 치. 요게 핵심이야. 나머지 다 해요. 나머지 코끼리들이. Also. 또한, seem to w e c o m e stella. 뭐 하는 것 같았다. seem to는 뭐뭐인 것 같다는 소리인데, 뒷부정사. 그 스텔라를 환영하는 것 같았다, 반겨주는 것 같았다. 그러니까 스텔라가 좀 외롭잖아요. 근데 여긴한 집단이 있었는데 거기에 끼워준 거잖아. 어, 환영해 주는 것 같았다. Unbelievably, 믿을 수 없게도. One of 뭐뭐 중요한죠 One of the female elephants. one of them 복수 One of the female elephants fed Stella. 믿, 음, 음. 믿을 수 없게도, 놀랍게도. 그 앙컷들, 앙컷 암컷 코끼리들 중에 한 마리가, 하나가 스텔라를 먹여줬어요. 밥을 먹였어요. 뭐 젖을 먹였던, 먹였어요. 밥을 줬어요. She cared for. 돌봤다. 난들이죠 스텔라를. take care of의 과거 took care of보다 비슷 똑같은 거군요 stella를 as w a r m n y as 따뜻하게인데 자 따뜻하게면 그냥 요걸로 끝났을텐데 뭐뭐만큼 뭐만큼 따뜻하게 그걸 돌봐준거지 which stella's mom did 엄마가 하는 것만큼 따뜻하게 여기서 did는 예, care for를 가리킵니다 cared for 앞에 있는 동사를 대신하는거죠 일반 동사니까 d i d 를한거예요 she cared for stella as w a r m n y as stella's mom did 에스텔라의 예, 엄마가 그렇게 하는 것만큼이나 따뜻하게 스텔라를돌봐습니다 This was such an amazing moment. 이것이 바로 너무너무 놀라운 순간이었어요. 이때가. 자, such 어형명 순서도 알아두세요. such 어형 명. 이걸 소로 바꿔 쓰기도 해요. 그럼 such 어형 명은 소로 하면 소형어 so 명. 네, 예, 소 so 형. 그게 저건 어떻게 바꿀 수 있겠어? So amazing a moment. 여기는 amazing 때문에 on이 된 건데, 여기는 맨날 on이 아니, 아니 아니죠. 네, 모음이면 on인 거지. 그러니까 so amazing a moment. 이렇게 바꿨을 수 있겠다. 음, 내용 흐름. 연결 처음에는 안 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틀렸고, 그러니까 보시죠. 뭐 껴줬겠지? 그건 그러니까 어떤 가장 나이 많은 앙컷코끼리가 껴준 는가 허용했고. 그래서 다른 코끼리도 환영했어. 동의하는 거죠. 근데 그 중에 한 코끼리, 앙컷코끼리가 스텔라한테 밥, 젖을 먹여주고, 또 엄마처럼 따뜻하게 돌봐줬다. 너무 놀라운 순간이었다. 했는데.